브랜디, 페퍼, 하이, 사랑해. 啊。Uh -huh. 하이 터치. 하이 터치. 아 하이 터치, 브랜디. 아니, 아니, 하이. 브랜디, 하이 터치. 아니, 아, 반대손으로. 터치. 터치. 터치. 아니, 터치. 아니, 아니 터치 하라고. 터치. 자, 터치 하세요. 터치, 어이구 잘하네. 터치, <웃음> 아이 잘했어, 잘했어. 터치, 어이구 잘하네. <웃음> 옆에, 옆에 터치, 터치, 터치. 브랜디 하이 터치, 그렇지. 페퍼 다이 터치, 그렇지. 터치, 토치 토치 토치 아. 그렇지 토치 하이 토치 그거야 하이 토치 그거야 누가 근데 왜 이래? 어? 욕심이 너무 많아 지금? 근데 많이 좋지 않아 <웃음> 많이 좋잖아요 이와 <이리> <웃음> 어머 어? 정말 말대꾸 안해 到置倒置